여러분 반갑습니다 1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급에서 십성 공부까지 잘 하고 오신 거죠 1급에서는 크게 세 가지 섹터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십성 공부하시는 건 십성의 작용 십성이 십성을 만나면 다른 십성을 만나면 어떻게 작용을 일으키는지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실은 십성에 대해서 이 작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이 오행심리 공부의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명리학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십성 작용을 잘 정리하시면 를 해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바로 해석이 되고요 바로 적용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십성작용 공부 다 하고 나서 해석을 해보고 또 사례 적용을 해서 직접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것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지라는 것은 되게 복잡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천간의 내용은 아주 그 천간의 하늘은 담백하죠 단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지지는 우리 지지 표면을 보는 것만 가지고 지지를 다알수 없기 때문에 지지는 그 표면 아래에 있는 지지를 파서 그 안에 어떤 구성물이 있는지 이것까지 알아야 지지를 안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더 내용이 많고요.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인생, 삶이 이 지지를 가지고 실체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지의 중요성을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지에 대한 것, 십성의 작용에 대한 것, 해석에 대한 것 이것을 읽급에서 하고 나면 제 네, 적어도 우리가 내 삶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 또 주변의 가족들의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십성 작용 잠깐 보여드릴게요. 음, 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. 월지의 십성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만나는지,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. 물론 월지만 그 만남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십성이든 십성끼리의 만남을 얘기하는데 이제 기준은 세워야 되고 기준은 월지가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준을 월지로 삼을 때 이제 별표 세 개, 뭐 꽃표 세 개, 별표 두 개, 꽃표 두 개, 요런 식으로 좋고 나쁨을 분류해 놓았습니다. 이 작용에 있어서 어떤 그 벌어지는 사건 그러니까 이 작용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지금 좋은지 나쁜지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전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좋고 나쁨의 차이를 지금 별표와 꽃표로 표시해 놨습니다. 한 가지만 여러분 보시면 은 식신, 월지가 식신이다 이런 사람이 편재를 만났다. 아, 옆에 편재가 있던데, 그러면 별표 세 개라는 거죠. 이렇게 되었을 때이 해석은 엄청난 해석이 나오는 거죠. 식신이 편재가 좋으니까 이 편재에 해당되는 것이 전부 자기는 복으로 들어옵니다. 아버지도 나한테 너무 좋은 사람. 그리고 와이프 남자 경우 편재가 와이프죠. 와이프를 결혼하니까 너무 좋다. 뭐 이런 해석이 또 돈복이 많다 이런 그 해당되는 그 십성 좋은 십성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좋게 설명하면 다 맞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편재인데 나는 정인이다 월지가 정인인데 어 옆에 편재가 있더라 곱혀 곱혀 곱혀 그러면 이거는 최악의 경우다 정인 나는 학문을 해야 될 사람인데 옆에 죄 때문에 공부를 못하네 그럼 이때 편제는 전부 해석이 안 좋습니다. 뭐 때문에 공부를 못하냐. 아버지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또 남자는 여자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또돈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하면서 공부는 좀 있다가 좀 있다가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. 그게 이제 이 관계에서는 편제가 그런, 관계,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라는 것만 생각해볼 때 어, 재물이 들어오려면 재가 있으면 재물이 들어오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틀린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격에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1급에서는 모두 할 겁니다.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나가게 될 겁니다. 자 그래서 1강부터 열심히 공부할 준비 되셨죠?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